안올것 같던 마지막이 결국 왔습니다. 푹 자고 내일 출근해야죠. 아,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진짜? 네. <웃음> 울겠네? 아, 안 울어요. 그럼 <웃음> <또> 모르는 거지. <웃음> 고생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고생했어. <웃음> 안녕하십니까. 편지 편지 하나 저정사자 삼촌 정말 <웃음> 멋있어요. 아 <웃음> 멋있어요. 멋있어요. 맛이 맛있어요 이제? 여기 그 밑에 김우너살짝내 <웃음> <웃음> 줬냐? 뭐라고? 살짝내 줬냐고. 맛있어요. 뭐야 맛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그 웃음 뭔데? 일로 와 일로 와 이제 네, 같은 백수가 되 처지에서. <웃음> 아, 저기요. <저렇게 웃음> <웃음> 와. 다시 수는거아 와, 나수 나발 안 해. 하네. 잘 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려. 서로 사랑해. 아 이게 뭐야 아 세상 참 신기해요 오늘의 여서 <웃음> 세상 참 신기해요.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니 신기해요. 이제 주접 떨어졌어요. 와. 여기 아 <웃음> 빨리 정리해 줘야 우리 이거 테이블 접을 수 있어. 난 끝났어. 버릴게요. 뭐야? 죽이는데아 누가, 누가 안 쳤어? 누가 안 쳤어? 내가 안 쳤어. 누가 안쳤어 <웃음> <누가 안 치웠어? 웃음> 빨리 빨리 빨리. 안쳐 <웃음>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라 빨라. 해가지고 살해가지고 어 떠나요? 아까 올라오는데 어디 거든으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파. <웃음> 마지막 분장을 지우고 계신데 소감이 어떤가요? <웃음> 저요? <웃음> 너 지금 울고 있냐 지금? 또냐 <웃음> 뭐 <웃음> <웃음> <웃음> 뭐 <웃음> <웃음> <웃음> 콧물 콧물 콧물 한다 콧물 콧물 콧물 콧물 콧물 콧물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이거 수염이 있어요. 그다가근데 이거 처음 할때 정재영 이입장때깜둘이 수고해 버렸다. 수고해 버렸어. 어축하축탈조선탈조선탈선 맞아. 탈조선탈조선 아니야. 가자. 근데 어차피 짐 어차피 들어가니까. 네? 가자. 가자. 가자. 가 가자. 가자. 가 가자. 가자. 가이가 가자. 가자. 나자 가자. 가자. 가가 가자. 가자. 가자. 가 가자. 가 가자. 가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이상준 스타 스타 스타 스타 스타 스타 스타 스타 스타 스타 스타 스타 스타 스타 스타 스타 타 스타 스타 스타 스타 스타 뉴욕이 기욕이 뉴욕이 뉴욕이 뉴욕이 뉴욕 여기 욕이뉴리이 여기 이뉴리이 뉴욕이 뉴욕이 뉴욕이 뉴욕이 뉴욕이 뉴욕이 뉴욕이 어욕이 뉴욕이 뉴욕이 뉴욕이 뉴욕이 뉴욕이 뉴욕이 뉴욕이 뉴욕이 뉴욕이 뉴욕이 야, 욕이 뉴욕이 뉴욕이 뉴욕 야, 앞으로 갈게 갑자기 열심히 살자. 동생들은 복원, 복원, 해 열심히 살자. 호이 너무 아파. 숨으면 아. 형이 해. 아무리 회사에 말 많이 했는데 할모는 하지 않는데. 야이 내가 가장 핫할 때, 가장 여성격 맞을 때 두레가안 그만 처먹고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평생 가도 되지. 진짜. 진짜 <웃음> 치료, <시정>, 두 평생 이쁘게 하고. 근데 이 혼자는 이쁘게 많았잖아. 아니, 진짜로. <웃음> 진짜 너. 너무 고마웠어. 네. 싸가지 없이 자, 그럼. 자, 우리 엄마가 아래에 다 둘째라, 넌.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다 으아. 으아. 으아. 으 준가 니가, 네가 니가, 와라 가 니가, 제가많가한번니지 니가, 떨지마 가니야 니가, 니가, 니가, 니니다 니가, 니가, 니가, 나가가니니 자아 진짜. 으아, 진짜. 으아, 진해 주시죠. <웃음> 이씨한아닙니다 <Dreams> 모하! 반갑습니다 저는 드디어 마지막 분을 마치고 이제 시즌 끝난 기념으로 식구들이랑 놀러와서 신나게 즐기고 있어요 얼굴 보면 알겠지만 술도 많이 먹었고 그런 와중에도 꼭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는데요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얼마나 응원해 주시든 상관없어요 사랑해 주셔도 되고 그냥 지나가다 아는 사람 그 정도 느낌으로 구독해 주셔도 좋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는 계속 갑니다 앞으로 계속 그냥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이대로 쭉 가겠습니다 마저 아, 다시 놀러 가볼게요. 고마웠습니다.